온종일 꿈꾸는 기분 마주친 눈이 조용히 반짝인 그 순간 내 삶이 깨어났어 아주 조금 때로는 좀 많이 한없이 외로웠는데 참 신기하게 그의 미소는 내 일지 자상하고 선하고 용감한 남자 착하고 고귀한 신사 얼굴도 어쩜 그렇게 잘생겼는지 특별한 사람 나만 자, 자.